송가희 씨는 열심히 해고 계시는 거예요? 네 어. 지금 몇 박스 짜고 있어요 지금 아버님 일을 너무 많이 해고 가지 몸살라시는 거 아니야? 몸살나고또몸살량 먹고 뭐 자면 돼 아. <웃음> 역시 극종리 같이 생기게 생겼어요 일 <웃음> 저렇게 있는 백점이지 뭐 글쎄 너무 잘하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그니까 아니 나온 김에 그 여우주 고구마 아가씨 홍보대사를 해야겠어 내가 <웃음> 여우주 시장님 고구마 아가씨 시켜주세요. 통통하니 <웃음> <웃음> <텅텅하니> 복스럽고 <웃음> 좋죠? <웃음> 아또 오늘 입앗 다 깨고 왔는데 혹시 호준이랑저 중에 어, 어, 누구, 누구 팬이세요? 아라이시 <웃음> <프라이지> 팬이지. <웃음> 화면팔보다 어, 실제 실물이 훨씬 낫네. <웃음> 제가 또실물파예요 <웃음>